야, 얘저좀못 밟게. 이제 옷 입혀 집안이니까 다시 옷을 입혀. 이제 얼추 됐다 됐다. 어제 엄마 나도 혼자 하는데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. 그래, 하긴 싫지. 그냥 순하기는 오, 해도. 순이. 빨라서 안돼. 니네 애기들이 넣어줘서 자꾸 빨아오고 더울까봐도 지금 집에 들어온거 아니야? 빨리 준비 빨리. 안 그러면 썩나서 쿨하지. 됐어. 안했어. 이제 시 에어컨도 얘네들 때문에 좀더 빨리 들어야 되겠네. 여기 2시 8도. 지금 1시 39분인데. 밖에가 너무 더워서 똥도싸놨어똥 치워야 돼. 네. 여기 원래 옷장이었는데 옷싹 치우고 여기도 신발장 이게 다 신발장인데 여기 신발장 밑에 것싹다 치우고 이렇게 우선 만들었습니다. 싹다 어. 치우고 이렇게. 그리 말고. 아이고. 세 응. 이거 바닥이나 한번만 또 닦아줘 볼지로 뭐. 응가해. 응가. 얘래그러 어. 야, 언제 여기 시 여기 내 휠체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여기, 여기 들어가 가지고 앉아 있다야. 어, 다음에 어디 가면 여기다가 태국 돈 돈을 댕겨야 되겠다. 아유 귀여워. 귀엽네요. 아우씨, 새끼들 진짜 아빠 휠체어 다 망가지겠다 너 때문에. 이 새끼들 이거. 아유. 귀여네 아유. 저놈이나 또 올라가, 저놈 또 올라갔어. 망고도 올라가고, 지금 체리만 무서워서 마음대로 못해 겁나서. 편해. 거기서 아빠는 제가 담아 가어야겠다왜 이렇게 해야 해? 어 아직은 얘 여기 아는 불안해. 지금 자꾸 자꾸 이렇게 순찰 다니긴 하는데 몇개 주고 어 불안해 여기. 아이고. 음 알았어 알았어. 이거 들어간다. 어 알았어 네마음대로 다녀. 어 괜히 언니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. 애가 들은서저 시대 1차 <웃음> 소개 봐봐. 어머. 왜 애들 깨워. 이따 저녁되면 시원해지면 또 나가서 니네네 아는데또 가봐 괜찮아 왔다갔다 해응 어. 아이쿠 이제 다 잠들었네 음. 그스트레스 엄청 받았지 지금 더운 것보다도 있는 스트레스가 지금 더 문제지. 더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적응 시켜 천천히.